안녕하세요. 동경안의원 김현정 원장입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발목 부위, 복숭아뼈 등 국소 부위에서부터 작은 반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방치가 될 경우 다른 자반증과 달리 색소침착, 즉 갈색의 흔적을 오랜 기간 남기게 되며 특히 질환이 만성화되기 쉬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. 네, 청주에 사는 김동우라고 하고요. 종아리에서 이제 막 피멍이 살짝 들길래요 찍혔었나?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번져 나가는 게 피멍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요 자반증이라는 걸 알게 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약을 진통제를 한두달 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한한달 정도 먹고 나서 이 종아리 쪽이 혈관이 터지더라고요 그러죠 이제 약사분한테 와가지고 이 약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? 혈관도 만약에 터집니까? 했는데 안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약을 인터넷에다가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봤는데 그 부작용에 자반증이 보고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그 약을 잘못 먹어서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반증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었 스트레스요. 정말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쌓였어요. 하체 전체가 다 피멍이 들면서 막 혈관이 다 터지니까 샤워하고 이렇게 거울 보고 하면 은 너무 속상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은 느낌? 그랬었어요. 색소성 자반증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반점이 올라오는 신체 면적이 넓어지고 반점 개수도 많아지면서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도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. 특히 팔다리 등 노출 부위에 호발된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심각하게는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간 색소성 자반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 치료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거나 나아지셨더라도 다시 재발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. 그러나 색소성 자반증은 의외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다만 오래 아르실수록 질환이 만성화되며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.